어느 날은 한 오후 쉬고 있는 군소래끼한테 문제가 생겼다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 열어. 아살것 같다 잠시 후 미치겠네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누워서 물 처먹고 롱싸면서 물 처먹고 편안하게 누워서 물 처먹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건 계획이 없어가에요 <웃음> 리바다 안에서 공방하러분 헌터 방영 여러분 원래 인트로 대본 얘기하는데 물 마시면서 물 여기 범벅하고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하면서 영가씨가 몸에 감염되면 물을 많이 먹었는데 영영가씨가 감염되구나 그러면 바로 죽이러 가자 해가지고 바로 시작되는 인트로였는데 그냥 물 넘나 번벅되고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리바 자 여러분은 제가 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개축축하네 바로바로 바로 영가씨를 바로 바로 잡아서 가글에네 한번 넣어보자 자 여러분 제가 영가씨 실험 컨텐츠를 한 두세 개 정도 한것 같은데 아마 올해 마지막 영가씨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가씨를 잡으려면요 저희 강원도의 제게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확실한 지역 경기도 연천으로 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천까지 운전해서 가면 3시간이에요 리바 혼자 운전하기 싫어 같이 운전해요 다 돼지냐 같이 가요 레스고이오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베이는 물다 뿜어내려 아씨 운소 냄새 자 여러분 오늘 올해 마지막 연가시 컨텐츠 하러 어디로 왔는데 사실 제가 이 연가시를 옛날에 사막에서 뺀거 말고는 이제 물에서 잡은 거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에서 한번 잡아볼 건데 체내아빠님이랑 오늘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체내아빠입니다 <웃음> 일단 여기서 바로 연가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연가시 이런 돌들춤면요 아래에서 있는데 지금 얘네가 날씨가 추워지면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동면을 합니다 자 근데 아직 동면 전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잡아볼게요 저 뭐야 개구리야? 어 개구리인데? 있고. 어 얘는 자나보다 어 뭐야 여러분 길들이기 완성 얘 자는거죠? 네. 아이고 미안해 들어가 어 깼네? 좋은 건 껐어? 와여기야흑방사개구리 한... 진짜 많네요 여러분 저기도 있습니다 와, 와. 제발 빨리 나와라 진짜 손이 얼것 같아요 형님 손 괜찮으세요? <웃음> 개구리 보세요, 여러분. 이야. 여러분, 이 개구리는요, 양식땡기지만 먹을 수 있어요. 자연산으로 잡아서 먹으면요, 철컹철컹 할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 맛있다고 절대 잡아서 드시지 마세요. 사드세요. 근데 좀 맛있어 보긴 한다, 리발렉이야 영가시야. 영가시 어디니 네, 영가시가 요런 낙엽 밑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 낙엽을 열로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요거 뭐야, 나뭇잎 버려. 자, 이런데 낙엽을 하나하나 다 뒤져보면요, 어, 없습니다, 리발. 이거 뭐야,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버려. 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벌레입니다. 버릴게요. 야, 뭐 하나 움직여봐. 길드란 거뭐 하나 움직여봐라. 어, 뭐 잡으셨어요? 설마 연가시 에이 설마 개구리 어 뭐예요? 꺽지 꺽지 진짜 귀엽다 원래 이만해요 어? 어? 손으로 잡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잡으세요 손으로? 이렇게요 또? <웃음> 보통 사람들은 꺽지 손으로 잡아요 글쎄요야어우야잘가 <웃음> 그럼 평균 나이 35세 연가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돌 얘도 큰 돌인지 작은 돌인지 알거든요 야야야 어. 야, 야, 꺼져 꺼져 근데 이제 손이 좀 마비가 된것 같습니다 오쟤 뭐야 얘는 두 마리가 지금 짝짓기 하고 있나 여보세요 업고 간다 아니면 하면서 가고 가가... 아예 아~~ 영화신줄 알았네 아~~ 자, 여러분 다슬기인데 참다슬기 같아요 이거 보기 좀 힘든 것같은데 버릴게요 이쪽에 좀 고여있는 물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들이 더러운 물에도 아주 잘 사는 새끼들이라 성격 자체가 더럽잖아요 이 새끼들이 기생하고 막 어디 배에 쳐들어가 살고 물로 유인해서 죽이고 자기 살고 아주걔 리발했기 때문에 자이돌 들어보자 없네? 뭐야? 아 여러분 수석은 좀물자랍니다물 자라, 자라 버릴게요 잡았다! 오오 형님! 형님! 이거 어. 연가시 아니에요? 어, 버리세요. 와, 이러니까 여러분, 자연에서 연가시 잡기 힘들어요, 진짜. 이게 예, 방상개구리 아까 잡은 건 도깨구리. 예? 제가 도깨구리 잡았다고요? 아까 그거 먹었 죽어요. 아까 막 맛있겠다. 추비를 미루고 있었는데. 어? 이거 뭐야? 봉사리. 잡아봐도 돼요? 안 멀어. 가끔 보는데? 아, 튀었습니다. 와, 진짜 큰데? 와, 크게 보세요. 왜 자세가 이런 이너 척추 천만추 같은데? 봐라, 불법이다. 배고프긴해 다슬기도 엄청 커요, 여러분. 다슬기 응. 크게 응. 보세요, 요버려. 저 뭐야, 연가시 아니죠? 나온 뿌인가 아, 이거 연가시인 줄 알았네. 아, 이 돌들면 이돌 근데 이돌 크게 보세요 다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거는 들면은 바로 채널 삭제 인생 삭제 러브니 대성통고 자 이제 나와라 나올 때 됐다 나올 때뭐야 이거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냥 뭉쳐 아 짝짓기 하는 거예요? 어 미안 재밌게 해 부럽다 야야너 뭐해? 누가 그렇게 헤엄치래생존수인이니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해서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번에 브리니 영상 보시면 이쪽에서 영가신 항몽 턱이 다고있는걸 이제 끄집어내는 영상이 있거든요 지금 그 포인트로 왔는데 지원군이 한명 나타나는데 뭐죠? 요염한데요? 번식철이 아니라 흩어져 있나봐요 봄에 산란을 하나요? 봄에 뭉치는 것 같더라고요 7개월 뒤에 보겠습니다 나상나상. 자 여러분 지금 여기도 없어서 브르님이 가재 컨텐츠를 하신다 하셔서 가재에 있는 곳으로 갈게요 혹시 몰라요 거기 있을 수도 어? 발레리나? 가재다 가재 크다 크다 크다 아하 야 물지마 물지마 물지마 여기 돌들쯤면 이렇게 가재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야, 이 가재는 7세 살이기 때문에 연가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연가시 아니겠죠 여러분? 저거랑 저거랑 형님 저기요 저기 연가 어? 드디어. <웃음> 가재보다 연가시작기 힘들다니 만약 안나오면은 아직 양양은 조금 따뜻해가지고 사막이 나오거든요 사막이 채집해서 또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양양으로 돌아갔다 자 여러분 오늘 양양으로 와가지고 사막에서 다시 한번 빼보려고 풀숲으로 왔습니다 바로 저쪽에 해변이고요 물 근처에 있는 숲이기 때문에 연가시가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사막이야 이번 년내 사막이 롯나 좀내리발 미안해 하지만 다이 너를 위해서야 너도 기생충 빠지고 나도 컨텐츠 만들고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땅쓸고 줍고 사막이 나와 너 어, 왕사막이 도 왕사막이요 와 드디어 나왔구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가 어? 오, 몽때리인데요? 원래 이렇게 하면 얘 쳐다봐야 되거든요? 저 여러분 몽때리죠? 자, 배한 번만 볼게요. 진짜 크다. 여러분, 얘 암컷 같은데. 아, 이런 거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정도 컸으면 물속으로 가가지고 거의 죽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얘 여기가 검었네? 왜 검에 리발렉이야 자,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오오, 야, 야, 진짜 맹한데? 여러분, 그리고 배도 굉장히 지금 빵빵해요. 여러분, 이거 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맹하다.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어, 아니네, 아니네. 힘 좋네, 리발렉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들어가, 이래, 이끼야.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왜냐면 많이 잡아야 그만큼 확률이 높아, 리발.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막이 딱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이렇게 하는 솔직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물가에서 발견한 사막이 렉기 100%라고 생각했는데, 너보니까안 나왔어요. 바람물 속에 넣어볼게요. 익사하러 가, 아야야, 살려주는 거야?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나오지 마봐. 여기 물 줄게. 영가시면은 물 속으로 네가 알아서 들어가 봐, 한번. 어? 들어가나? 너 지금 싸우고 있구나. 너 지금 영가시랑 싸우고 있지? 도와달라고 쳐다본 거야, 렉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눈빛 보셨죠? 이거 지금 계속 쳐다본 거 보세요. 무슨... 엉덩이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립수. 엉덩이 꼼질꼼질 하는데, 연가실 있면 금방 나오거든요? 오, 가만히 있다.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제발 나와, 제발.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영가시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막에는 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롯나 건강한 사순이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광생하도록 하고 아마 이 영가시 영상은요 오늘이 10월 20일인데 내년 봄 3월쯤에 5개월 뒤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5개월 뒤에 봐요 라삭 라삭 그때 살좀 빠져있어야 되는데 리바 자 여러분 원래 컨텐츠를 포기했었는데 지금 좀사막한 마리가 나타나네요 리바 느키일 이렇게 한번 데려가서 물속에 넣어볼게요 걔는 롯나 빵빵합니다 혹시 몰라요 제발 내년 봄에 해야될 컨텐츠 심폐소생술을 해줄 사막 기래기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존사마기라는 종류인데 일반 저희가 하는 초록색 왕사마기보다 훨씬 더 몸집이랑 체구가 더 작아요 최근들 여러분 여기 배를 보시면 이렇게 가 배가 불러거든요 연순이 있니 안에 자 들어갑니다 에이. 입수 네 지금까지 존사마기였습니다 리발 네, 여러분 5개월 뒤 내년 봄에 봐요 <웃음> 안녕 리발 <웃음> 자, 여러분 산책하다가 맛이 많이 가 있는 곱둥이를 만났거든요 보세요 지금 분명히 살아 있거든요 사 살아 있는데 맛이 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안에 연가시 있나? 가져가서 한번 물에 넣어봐야지 가자 제발 봄까지 마지 말고 올해 끝내자 곱둥이 이렇게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입수 저 뭐야? 연가시야? 아 꼬리구나 네 여러분 이상 곱둥이였습니다 방생하러 가자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하나 검검히 생각을 해봤다 결론이 났다 내년 3월까지 못 기다려 리바 에? 야야 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상만 니나 나가은소리게야자 여러분 제가 연가시 봄에 하려고 그랬는데연천들로 와버렸습니다 미련을 못 버리고 빨리 연가시를 끝내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지원군들이 있습니다 채니아빠님이랑 도깨비님이랑 누구야 저사람 촬영스태 오늘은 총 4명이니까 연벤져스 간다 저는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춥다 여긴 영화권이죠 형님 괜찮으세요? 눈이 왜 그러세요? 영가시, <웃음> 아, 리그...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에이, 아니요. <웃음> <웃음> 와, 진짜 손 진짜 실이다. 잡아주세요. 뭐라고요? 손좀 잡아주세요. <웃음> <웃음> 와, 이 영가시 잡으려고 왕복 7시간 거리를 몇 번이나 오는 거야, 이거? 가만히 알고 있는 특급 포인트로 <웃음> 안내해드릴게요. 거의 영가시 몇 마리 있나요? 영가시 밭이에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가면은 없더라고요, 리발. 영가시 네, 냉면 먹게 해드릴게요. <웃음> 여가씨 여가씨 와 일로와 일로와 잡아라 잡히면 죽는거야 와 여러분 진짜 움직인거 보이시죠 움직인거 보이시죠 진짜 잡았어요 와. 아니, 브림 어디서 발견했어요? 여기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돌 들차서 나왔어요? 아니 앞에 있었어요 어 뭐야 이거 어디 뭐야 흥분돼 흥분된다고요? 잘 없나 <웃음> 레티시 있구나 <웃음> 응. 자 여러분 사이즈 보시면 크기가 한4 0 c m 되는 연가시 사이즈에요 제가 이때까지 잡았던 거 제일 크거든요 얘 춥다 죽을라 잠시만 생수병 가져왔거든요 열어 <웃음> <웃음> 여기 안에 넣어볼게요 야들어가 리치 넣을게요 얘네가 물 밖에서는 얼마 못 사기 때문에 빨리 넣어줘야 돼요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저한테 저래끼 같은 기지 야너 이렇게 뭐라 싶으리냐 <웃음> 여기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좀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좀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영가시가요 깔끔한 걸 좋아해서 일곱수물이나 맑은 물에 서식을 합니다 특히 봄에 엄청 많아요 봄에 음. 브인님 엄청 흥분하시답니다아니야아니야요브리님 <웃음> 연가시 를게한 마리 더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죠 물론 좋아한다니까 음. <웃음> 자 여러분 저기 브인님이 아주 매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구나 촬영하는구나 리발렉 그후로한 마리도 안 나왔네 리발렉 아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맞다 형님이 안 잡으셨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영가시의 끼를 잡아왔습니다 <웃음> 진짜 이거 잡아주신 브루니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내년 봄에 할줄 알았는데 지금이 11월 말이거든요 결국 올해 성공했습니다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영가시를 가그린 안에 넣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댓글을 보고 넘나 흥미로운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가그린을 종류벌레 다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내려주세요 도도도도도랄랄랄랄랄랄 도, 이 영가 씨한번 크기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오거라. 이거 보세요. 얘가 지금 뭉쳐 있어서 그렇게 안커 보이거든요. 자 펴볼게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자여 끝에 흰색 보이시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다 어차피 바로 넣는 리질거니까 괜찮아요. 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길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 얼굴이 한번 비교 해 보세요. 제 얼굴이 15cm거든요. <웃음> 죄송해요. 자 일단 길이만 봐도 롱나 크다는거알수 있습니다. 와 오샤이 결혼하기 최일렉이야. 여러분 이렇게를 요 가그린에도 넣어보고 요가그린에 넣어보고 해가지고 한번 조사 볼게요. 왜? 왜왜? 뭐해 왜? 느끼고 어? 이리발레끼 들어가 쏙 자, 잠깐만 넓은대로 이사시켜줄게 일로 들어가 좋아한다 리발레끼자 여러분 사실 이 연가시가 가그린의 종류만큼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연가시 잡기가 쉽지 않아가지고요 일단 요기요 한 마리로 계속 돌려볼게요 자 먼저 가장 기본 가그린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열고 여기다가 채워줄게요 지금 물속에 서있는 연가시를 보시면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죠? 요동 좀 치네 환치레끼야가그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장 오오 오. 오 리발레키 개우동 친다 오어 뭐야 벌써 죽었나? 에이 설마 벌써 죽으면 안돼 너 다른거 실험해야돼 어? 여러분 벌써 죽은거 같은데 잠시만요 빨리 물에 저 한번 옮겨볼게요 야 살아 살아 살아나 제발 살아나 너 벌써 죽으면 콘텐지 끝나 이럴게요오 오케이 살 산다 산다 산다 여러분 이연가시들이 엄청나게 뭐냐면요 제가 저번에 연가시를 바닷물에 한번 넣었었거든요 그때 막 완전 개 난리 치고 완전 그냥 오므라들어요 이렇게 되네 하지마 되게 오므려 들었었는데 물에 다시 넣으니까 곰새 다시 똑같이 살아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그린을 한 번씩 넣고 만약에 상태가 너무 갑자기 안좋아진다 하면은 물에 다시 넣어서 상태를 좋게 하고 다시 가그린 넣고 물에 넣고 가그린 넣고 물에 가그린 고문 저보세요 동글동글 원그리면서 개신났네 리바네키 이거 기생충판치자 여러분 그냥 오리지널 가그린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색깔의 가그린을 한번 넣어볼게요 너너너너너어야 이거 세보인다 정신 지금 활짝 차린거 같거든요 바로 넣어볼게요 들어가자 어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고요한 줄 알았는데 야야 야. 이게 반응이 확실히 오네 어 이거 보세요. 오, 이렇게 팝핀한다. 어, 이렇게 파핀 한다. 파핀 연가시. 어, 잠시만. 또뒤질라나 자, 오 어, 지금 보시면은, 아예 싹다 이렇게 굳어버려요. 자, 얘네 다시 물속에 넣어줄게요. 들어가. 살아나라, 살아나. 살아나라, 살아나. 이, 이뭔 유행어야, 리발.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얘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몸을 엄청 오므리고, 물에 넣어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 있어요. 이게 얘네게 컨디션을 나타낸 것 같은데, 어차피 리질 거야. 이거보다는 이게 좀더 강한가 봐요. 여기에 더 빨리 응축됐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버리고, 이렇게 컨디션 좀 되찾을게요. 이렇게 지금 컨디션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S 자로 롬 론다 조안의 펀치를 게 어우 당갔다. 제가 다음은 시트러스 향. 시트러스 향이 굉장히 센 향이거든요. 요거 한번 따라 볼게요. 너너너너너 너. 잠시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연관 치킬게 이거 컨디션 회복 속도 롯데네. 들어가자. 뭐요? 얘 바로 응축된다. 얘 개쌍가봐. 역시 시트러스. 보세요 여러분. 우와 지금 개 빠르게 완전 지금 몸이 꼬이는데. 오오오 이러다가 얘가 딱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딱 경직이 되거든요 이거 시트러스 양이 센가봐요 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몸을 배배 꼬고 있어요 오 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진 않아 자얘 다시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아예 지금 굳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서 자 떨어뜨려 볼게요 드랍 더 연가시 자고살아날거예요야 살아나라 그렇지 이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몸을 넓게 풀죠 자 이러면 아주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빵끈빵끈거리는 거예요 리발레기 자 여러분 현재 여기 세계적인 순위는 이게 제일 센것 같습니다 이거 두개어 버려 어, 나가떨어져 나가리 이랬기 야너 컨디션 찾으면 텔레파시 보내라 자 여러분 30분 정도 이렇게 한테 개인정비 시간이 좋은데 아주 이렇게 가 지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거는 아주 세 보이는 애기입니다 어 이거 개쎄 보이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세계적인 오랄케어 저... 어좀 그러네 어어어어어어어 뭐야 흰색이었네 주황색이 잘하는데 이거 여러분 통이 주황색이에요 아 리발 속았다 버려 드랍다 영가시 어 얘도 좀 빨리 온다 얘도 빨리 오는데 얘는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어 얘는 뭐 괜찮은거 같은데 다그린이 약한가봐요 몸도 펴져있고 좀 말짱한데 이거 보세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요 어 조금씩 꼬이네 어 조금 더 꼬인다 어오 야야 파피나다파피나다 여러분 빼줄게요 빼줄게요 아직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야야야 드랍다 영가시 꼬불꼬불 꼬불거리고 펀치릴게야야 그만 꽉 풀어 이제 자 여러분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그렇죠 길어진다 아, 이렇게가 아주 감정 표현이 우수한 느낌에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시간 정도만 휴식 시간을 줄게요. 왜냐면은 다음 가그린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안에 그냥 롱나센 가그린이에요. 한번 연간 에도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 어느 정도 영가시 상태 괜찮은 지 같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롱나센 거잖아요. 어, 너, 너, 너, 너, 너. 야, 이건 진짜 반응 바로 올것 같은데. 가자, 연수나. 우, 뭐야? 생각보다 평온한데?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평온하거든요 지금 원래 사람한테는 이게 제일 센건데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리져버린거거나 어? 리발 안 움직인건가? 잠시만 어? 어 여러분 그냥 굳어버린것 같은데? 여기 일단 물에 넣어볼게요 라떼다 여러분 뒤졌나봐요 다른 것들은 몸을 움츠일 시간이라도 있었던 건데 이거는 그냥 뒤져버린 것 같은데 저 아직도 오 조금씩 살아난다 조금씩 살아난다 여러분 저 유해균 억제 이 유해략기 이몸 개소리야 오 몸을 갑자기 심하게 말기 시작했는데 원래 물에 들어가면 쫙 폈잖아요 아까 야 지금 많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물 한번 갈아주고 올게요 환수 자, 물 갈아주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살아나라 살아나 자여러분 지금 대충 30분 정도 덮어놨거든요 제발 살아날길 제발 열어 갔다 리발 맛이 가버렸다 리발 이거 보세요 오, 오 그래 풀어 풀어 풀어, 내가 풀어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 어 리발 매듭 지어버렸네. 어, 여러분 조금 괜찮아진것 같은데?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요리기가하장센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댓글도 많이 봤거든요 영가시 반으로 잘리면 사나요? 여러분 사실 플라나리아나 바다에 있는 해삼처럼 몸을 잘라도 다시 재생될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기도 저도 좀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반을 해보고 물에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쪽이 리지는지 대가리 쪽이 리지는지 자 우선 도마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영가시 팀에 도마를 쓸 줄이야 영가시 올리고 라삭 어 뭐야 뭐 흰색깔 나왔어요 약간 살 같은데 진짜 여러분 이게 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근데 자르는 순간 지금 보시면 여기 대가리 쪽 움직이죠 근데 이쪽은 아예 안 움직입니다 이쪽이 렁덩이었나봐요 일단 이 상태에서 바로 이 물에 한번 넣어볼게요 어둘다 움직인데요 여러분 이야 이렇게 이거 이거 미칠느끼네 여러분 지금 대가리 쪽은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 렁덩이 쪽도 활발하게 움직이네 이게 렁덩이 쪽이거든요 지금 지금 그러면은 리바 두 마리가 됐네 자 여러분 제가 요영가시절에 있죠 요거 냉 한번 맡아볼게요 오 음 가그리 냄새 날 나니 <웃음> 자 여러분 지금 30분 정도 흘러왔는데 대가리 쪽의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하고 자이 꼬리 쪽의 움직임은 없어졌습니다 아마 꼬리 쪽은 죽은 것 같아요 자 그냥 이 상태에서 움직이질 않은데 이렇게들이 생명력이 강한 르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어 다시 움직이다 이거 보세요 다시 움직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영가씨가 가그린에서 얼마동안 살아있을지 수있을 한번 실험해보도록 할게요 가그린 통에다가 여러 제끼고 꼬리 부분 들어가라 대가리 부분 들어가라 자 그리고 스톱워치 바로 조사 볼게요 시작 네 춤춥니다 춤춰요 춤춰요 이생멸난 가을내기가 리즈인데 얼마나 걸리지 어? 미진 것 같은데? 뭐야 리바 27초인데 지이 흰색 보시면 이 흰색이 점점 길어진거 보실 수있을거예요 보세요 아, 리발레기 답답해서 안 되겠다, 이거. 프라이팬킹 그리고 바로, 파이! 아! 영0 다시 넣어버려. 조사조사조사조. 기름 살짝 둘러. 오우, 쉣다, 뽀! 오우, 야, 야, 야. 오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그이는 쉽게 죽지 않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냥 바로 후라이팬에 조져버려가지고 고사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리바자 여러분 옛날 영상에도 후라이팬으로 마무리했던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그냥 용락없는 고사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고사리는 절대 앞으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안 먹어요 바이 고사리 퍼츠레기야